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1회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1021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일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어 오늘은 대부류 특이 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구독을 아직 안하신 분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현재 구독 중이신 분께서는 어, 또 누르시면 취소가 돼요. 그래서 구독 중이신 분은 어, 그대로 어, 구독은 어, 또 누르시지 마시고요. 좋아요, 알림, 댓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021의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3그룹은 어, 그 전멸 빈도가 잦아서 그래서 필터 범위를 0에서 4로 했고요. 1그룹과 2그룹은 어, 거의 뭐 전멸은 없고요. 어, 이 전체가 이 필터 범위가 어, 1년에 한두 번 오류 날까 말까 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적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 처음 보시는 분께, 음, 처음,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그룹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여기서 6개 이상은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7수 중에서 어, 여기서는 많아야 5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세분화 시키면요. 1그룹은 2월수와 2웃수로분류됩니다 어, 또이 그룹도 이 그룹도 다시 세분화시키면은요 어, 여기는 세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삼중복, 이중복 기타 이렇게. 우선 삼중복 어, 한 개죠. 어, 요거는 구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면 다시 이중복 어, 또 어, 기타 이러한 순서대로 살펴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이중복과 삼중복을 요걸 합치면 어, 그, 물론 이게 전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어, 여기는, 여기서는 필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 약 60% 이상은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우선 3중복, 2중복 살펴보시고, 기타 이렇게 어, 살펴보시면 편할 거예요. 어, 3그룹은, 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필터 하시는 분들은, 2월수에서 어, 1에서 3, 2월수에서 1에서 4, 또, 어, 여기 2그룹에서는 2중복과 3중복을 합쳐서 1에서 3, 또 기타에서 어, 1에서 4, 이렇게 하시고요. 어, 3그룹은 전체 묶어서 1에서 어, 4, 이렇게 공격적으로 필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터를 하면 어, 이 정수들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필터는요. 어, 필터 마지막 가서 한 그룹을 남겨놓으면 되게 한 수에서 두수 정도 남고 다섯 수는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섯, 여 수는요. 그래서, 어, 필터는 그 필터에 적용하는 그룹들이 전부, 전부 다, 어, 그 필출이거나, 그 필터 범위에, 어, 맞는다면, 뭐, 우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 그 필터를 하다 보면, 하려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자료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린하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필터는 믿을 건못 됩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특이 패턴은 이번엔 두개 유형을 가져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어, 여기 대상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긴 대상수가 1, 22, 24, 40이고요. 어, 이거하고 유사한 그룹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 여기는 어, 1, 13, 22, 40 이렇습니다. 어, 지난주에 지난해 차에 올렸다가 어, 상황이 종료됐죠. 그거하고 합쳐서 이 3개 그룹이 유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그룹 중에서 한 개를 지난 주에 올렸는데 그 상황이 종료됐었어요. 지난해 차에는 여기 24 대신에 29가 들어 있었죠. 이세개 그룹이 아, 똑같은 패턴으로 오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 하필면 올린 것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두 그룹, 나머지 두 그룹을 다 올려놨어요. 여기는 1, 22, 24, 40, 여기는 24가 들어 있고요. 여기는 113, 22, 40 이렇습니다. 여기 13이 들어있죠. 어, 묶어서 1, 22, 113, 22, 24, 45, 5개수를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두 그룹이 모두 흐름을 이어간다면 1, 22, 40에서 추해야 되는 거고요. 어, 또 어, 그렇지 않고 한 그룹만 어, 흐름을 이어간다면 24나 13 중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게 이번에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연속이죠. 그래서 어, 그 여러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차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 아직은 어, 흐름을 좀더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차에 어,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27이 출을 했어요. 지난해 차에. 그래서 좀 아쉬워요. 지난 해차에 그냥 올려드렸으면 좋았을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이번 1차에 어,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추를 어,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상수가 세 수밖에 되지 않죠. 어, 3, 15, 27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있을려는지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여기까지로 어, 그 화요일 방송은 마치고요. 어, 필출 3스크럽자료도 참고해 어, 참고하실 분께서는요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에 어, 필출 3스크롭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어, 거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 2 차에 어, 이제 그 저,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자료를 올렸는데요. 어, 여기서 세세 세 분의 자료가 모두 적중을 한다면 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 세수 중에서 한두 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그 어, 자료가 어, 좀 참고할 만하죠.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께서는 한번 어,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